찍고 있는 건가요? 네. 이거는 우리의 우정템. 야! 어 말이 없는 그녀네요. <뭐라> 지금부터 짐싸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저는 옷을 좀 많이 가져갈 거예요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캐리어 바퀴 달린 데 있잖아요 밑부분에는 제일 무거운 거를 차곡차곡 놔둬야 돼요 무게가 조금 많이 나가는 저는 좀 파우치를 놓고 우선은 이런 큰 비닐을 있잖아요 안에다가 이 옷들을 차고 차곡 넣어줄게요 가을 느낌의 컨셉이어서 이런 베레모도 준비했어요 약간 화가 같은 느낌? 이런 것도 사진용 아니겠습니까? 이것도 한번 챙겨볼게요 지금 캐리어를 싸고 있는 이 순간조차 지금 좀 설레이는 감정이 지금 일도 지금 없어요 아무래도 공항을 도착해봐야지 나좀알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저 짐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희가 짐 싸기 영상을 지금 찍어볼건데 4명의 친구들이랑 같이 함께 하거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영상인데 닭꼬야끼 라고 제 고등학교 친구 별명이에요 아, 저 내가 들어줄게 얘는 참 손이 많으니까 는 친구예요 닭꼬야끼 라고 <웃음> 영상 먼저 보고 들어. 하겠습니다 야근했기 때문에 지금 얼굴 묵을 상태가 말이 아니라서 이렇게 할게요 존댓말로 해야 돼, 반말로 해야 돼 진짜. 반대로 <웃음> 해. 빵. 음, 그럼전 존댓말 할게요. <웃음> 일단 이거를 가서 노래를 부를 거기 때문에. 아, 네, 타코야끼 씨. <웃음> 야, 안돼요. 기분이야. 이거를 챙기고. 제가 빼면은 우리 엄마가 대준 게 훨씬 이쁘기 때문에, 전 다시 이렇게 테트리스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이건 냅둘게요. 이거는 소것들. 푸릇들0원2 0 0 같은데, 0 0 0원2는거 맞아요. 0 0 0원데소0야어 2,000원. 2,000원. 2 0주0원데0 0 0사2용 풀빌라 가서 할 건데. 2 0이0원 2,000원. 2,000원. 2이0 0원 2,000원. 2,000원. 2 0 0니원2 0 0 0 근데 이미 찍었기 때문에 그 여기까지 하고 색걸로 어... 바꿨어요. 아까 저어안 잠기더라고요. 그 이만 안녕. 두 번째는 따지 따지라고 저희 팀에 있어서 리더입니다. 그래서 이 친구의 말은 무조건 저희가 들어야지 이 팀이 유지가 되는 거 같아요. <웃음> <놀라라라> 우리 할매가 힘들어해서 그냥 가려고요. 야할 그래도 했잖아. <웃음> 어 아, 예, 째려보기 한번 어때요? 했습니다. 근데... 샵 째려보기 자 일단은 따지의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 짐을 써보려고 합니다. 짠 이거는 우리의 우정템 당근 자무시고요. 이거는 저희 짐꾼, 손아영한테 넘기겠습니다. 저희 캐리어에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제 전용 짐꾼이에요. 아, 찍고 있는 건가요? 네. 어, 어떡해. <웃음> <웃음> 제가 이번에 공기를 너무 하고 싶어서 공기를 저은 여행에 샀는데 이번에도 가서 고등어 펜슬이라고 할 예정입니다. 드디어 내일 가네요. 안전하고 무사히 잘 다녀오기를 바랍니다. 이름으로 제짐 소개를 끝났습니다. 나중에 만나요. 안녕. 바로 다음은 키아시라고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말이 조금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는데 좀 처음이어서 이 친구도 좀 긴장을 한것 같은데 일단은 이 친구의 이런 느낌, 이런 말투라든지 한번 같이 느껴 보셨으면 좋겠어요. 혹시 더워요? 어, 뭐, 말이 없는 그녀네요 가세요 네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벌써 또 너무 재밌네 짱근자아 이렇게 하면 내가 안보이 빵. 이렇게하네 이번에 새로 산 핑크색 셔츠 제가 진짜 옷장이 핑크색이 없는데 이번 애들이 맞추라고 해서 하셨 샀어요 되게 재미없어? 미치 직업 영상을 기획하는 일인데, 영상을 찍어본 건 처음이어서. 여러분, 지금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브이로그를 보고 계십니다. <웃음> 하필 또 지금 영상을 찍는데, 밖에 가족들이 다 고시를 했어요. 너무 민망해서 소리를 크게 못 내겠어요. 아, 잠깐만 했어요. 가서 불을. 아, 이걸 키고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아. 로제미 컨셉이에요. 슈니 알아서 편집하겠다. 로제미 컨셉이었던 저희.